제가 오늘 퍼스트룩 촬영 갔다가 다이아에 이제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거든요 하늘님도 오셨단 말이에요 촬영 끝나고 집에 오는데 오 하늘님이 선물을 또 주셨어요 피치씨 아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아, 아, 너무 귀여워 여러분 미쳤어요 미쳤어요 이거 좀 보세요 오, 이 안에 구성이 진짜 취향 저격이다. 이거 어떡해. 이거 파우치인가? 피치씨 복숭아 파우치. <웃음> 짜잔. 어 엄청 귀엽다, 진짜. <웃음> 진짜 가방 끈도 있어. 그리고 안에가 되게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어요. 아, 이거 내 스타일이다. 헤어밴드. 헤어밴드 너무 귀여워 이게 피치 피치라서 이게 복숭아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디자인인가봐요 이게 다 화장품 세트들 같은데? 아 블러셔 블러셔 아 깔끔하게 되어있다 이런식으로오다 이런거 너무 귀엽겠다 다 전부 다 약간 좀 복숭복숭한 느낌의 화장품들이구나 아다 다른거네? 아까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 미묘하게 색이 다릅니다. 하늘 아래 같은 색은 없으니까. 얘는, 아, 아이섀도우. 오, 오 너무 좋은데요? 저거 진짜 짱이던데 팔레트. 이거 팔레트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색감 맞추기가 굉장히 좋은 색상들이고, 반짝이들도 있고, 딱 눈화장할 때 쓰기 좋은 색상들밖에 없다. 아, 미니 팔레트야. 색상이 4개, 4개가 있어요. 얘는 약간 브라운 계열이지 않을까? 오, 조금 더 진하게. 색감이 조금, 좀 다르죠? 얘는 조금 더 브라운 브라운한 느낌이야. 이건 약간 좀더 핑크핑크한 느낌. 오, 립스틱도 있어. 스윗 코랄. 오, 디자인 너무 잘 뽑았다. 스윗 코랄. 음, 이렇게 틴트처럼 다쓸수 있게 나와 있어요. 트로피칼. 오, 이런 거 제가 진짜 잘 바르는 색상인데. 딥 플럼. 이거는 조금 진한 색상인 것 같다. 그쵸 분위기 있고 싶을 때 바르는 라즈베리 어? 라즈베리는 좀더 레드레드한? 빨간? 그런 느낌이네 어, 이중에서는 원래 제가 잘 바르는 류는 약간 이런거거든요 트로피컬 토너 겸 수분 마스크 와 케이스도 내 스타일이야 케이스도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예쁘다 화장대 있으면 너무 예쁘겠다 이렇게 해서 어! 아! 특이하네 심지어 이것도 복숭아 모양이야 아 약간 마스크팩 같은 그런 느낌인가? 촉촉패드 아 그래서 촉촉패드구나 이렇게 붙이는 붙이는 짜잔 거울까지 와 어, 구성이 엄청 알차요 이거 진짜로 다 평소에 잘 쓰고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색상도 너무 내 취향이야 하나 남았는데 못 봤다고? 아 이거? 아 립밤인가 보다 촉촉 립 오일 아 촉촉 립 오일이래요 입술에다가 바르는 오일이구나 아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입... 이 속옷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속옷을 늘 입고 하지만 사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좀 편한 속옷을 찾고 싶은데 어떤 게 자기한테 잘 맞는지 모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런 속옷 토킹 이런 걸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신상으로 되게 편하게 나온 속옷을 제가 촬영하고 있을 때 여기 가방에다가 하나 넣어주고 가신 거예요 짜잔! 근데 와이어 같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거 되게 편하겠다 그리고 밑에가 밴드가 넓잖아요 이게 밴드 넓은 애들이 착용했을 때 진짜 편하거든요 팬티도 있어요 <웃음> 팬티도 귀엽네요 네, 정말 딱 하늘하늘 립 스타일이야 잘 입고 잘 바르고 잘 쓰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늘 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하늘님이 진짜 원래 얼짱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너무 예쁘죠 보조개 하면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달까 복숭아 같은 사람? 그런 딱 이미지야 그막 웃는게 굉장히 사람을 기분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?